이제, 또, 이제 봄이 왔으니까 새로운 반찬을 해 먹으려고 열무 한단 샀어라. 그리고 이걸로 열무 묵김치 담아서 국수 비벼먹으려고. 이 정도는 먹기 좋게. 넣으면 돼. 좀 적게 하려면 4등분위로 짜게도 되고. 이게 지금 철인가? 지금부터 이제 얼갈이도 나오고. 이제? 열무도 나오고, 어. 이렇게 다 따듬어 써라. 이제 한 번만 휘쳐갖고 절굴 거예요. 여러 번씻으면 큰일 라니까한 번만 시켜갖고 절거해야 돼. 소금은요, 이거 종이컵을 하나에요. 이게 연해서 요새는 잘 절거져요. 조금, 조금 남았네. 물을 좀 위에다 끼얹어주고. 한 시간, 한 시간 절궜어요. 한번 뒤집어 주려거라. 몇 시간 절거냐고 물어본게. 또 뒤집는 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뒤집어놓고 한 30분만 더 놔둘 거예요 내가요 밀가루 풀을 요 물게 끓였어요 이렇게 다끓었네요 이제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좀 국물을 많이 할 거에요 한컵 정도만 부어반 컵만 더 부어야되겠다 고춧가루 내가 고추 통고추를 갈아서 넣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그냥 할 거에요 마늘 생강 많이 들어가면 또배 넣으면은 좀 달케하니 맛있으니까 홍고추 3개 이제 청... 이거 이거 청양고추 매실요 난 매실 잘안 넣는데 이 물김치에는 매실을 좀 넣어야 되겠어요 이게 많이 넣으면은 물로 김치가 그래서 반 컵만 감칠맛이 있으라고 그리고 설탕도 좀 넣어주고. 국물을요, 좀더부숴야 되겠어요. 남은 거, 이거, 더 붓고. 물을 좀 훅덩하게 이렇게 담으려고. 싱겁겠지? 물을 더부어갖고 아까랑 간이 딱 맞았는데. 아또또 또 여기다 놓고 간을 봐야지 또 숟가락으로 보면 또 뭐라하니까 아까 한컵반 넣었으니까 반만 더풀게요 깨보여서 하니까 깨를 넣어야 돼 깨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라 근데 내 나는 넣고 싶어서 넣었어 이. 이야 익으면 진짜 맛있겠다 요. 이제 이렇게 해서 물김치가 열무 물김치가 안성이 됐어라 나중에 또 국수 비빌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